자 여러분 서포터는 사고로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응애나 서포루카리오 나는 그냥 강력한 서포터일 뿐이지 주궁 어디가 주궁 <웃음> 응애나 서포루카리오 <웃음> 이번에 할 포켓몬은 자, 전구 하나 들고 서포트 코스프레 하는 루카리오입니다자이루카리오로 사용할 스킬은 신속과 본 러쉬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. 진입 물건은 자, 도움베리어 예리한 손톱 마지막 학습 장치 들고 서포트 코스프레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. 저는 이번에 만병통치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여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 이거는 예능 빌드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어, 루카리오가 너프를 먹어서 질 서포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? 여러분 원래 서포터라는 거는 우리 팀이 데미지를 받지 않게 적을 제압을 해버리는 게 서포터 아니겠습니까? 자 그럼 이번에 서포트 루카리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!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,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가장 완벽한 서포터는 적을 제압을 해서 아군을 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서포터가 아닐까 싶습니다. <웃음> 내꺼지롱! <웃음> 어! 요 지돌이가 어디 가볼까 아이고 맛있다! 어! 너무 맛있는 거! 뭐! <웃음> 어, 도망가야지! 어, 여러분 완벽한 서포터 아니겠습니까? 서포터입니다. 이거 서포터예요. 아 진짜 너 뭐해 거기서 제자리에서 진짜 딜러님 그러시면 안 되죠? 아.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날려주세요 아, 날려주세요 아니 우리 딜러가 없어 아니 딜러 뭐해? 나이스자 저는 극딜을 이용한 서포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거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뭐해 뭐해 뭐해 벽궁 어디 갔어 벽궁 잠깐만 진짜 아 우리 딜러님이 이상해! 어 도망가야지! 나 이제! 토끼가! 제발! 아 진짜! 딜러님들 뭐 하세요! 아 제가 이렇게 서포트를 잘해주고 있는데! 내가 말하고 너무 부끄러운데? 안녕! 아 이게 바로 서포터다! 자,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아래 갈가보기를 뺏겨서 위쪽에 저 로토무라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얘들아. 이거 뭐야, 아 진짜 로토무도 뺏길 거냐고. <웃음> 내가 먹었다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됐어. <웃음> 한코 했다. 서포터가 한권냈다 <웃음> 이거 백도? 백도 할까? 여러분, 서포터는 백도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열심히 백도하지 <웃음> 어, 도망갈게요. 얘들아. 진짜 뭐하냐구! 아니 내가 서포트 잘해준 거 있잖아! <웃음> <웃음>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가 아래쪽이잖아! 응애나 서포트 루카리오 <웃음> 어 여러분은 뭔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? 아,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프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들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골에 연연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아령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루카리오 서포터는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루카리오 서포터를 걸랐고요 아래쪽에 어 지금 우리 친구가 축콩 어, 됐고요 여러분, 자, 또 갑니다. 펀치! <웃음> 자, 골이 들어갑니다. 골 들어가면서 신속을 배워주도록 할게요. 어, 안녕, 리자드야. 이거 어떻게 할까? 나는 서포트? 루카리온데? <웃음> 이상하지. 어, 서포터인데 왜 셀까? 왜긴 왜야? 그냥 서포터는 강력해야 되는 거야, 원래. 응애나, 서포루카리오! 나는 그냥 강력한 서포터일 뿐이지! 축강 어디가! 축강 <웃음> 응애나, 서포루카리오! <웃음> 아주 좋습니다. 자 이거 골 넣어줄게요. 자, 21골 들어가고요. 자 여러분, 서포터는 당고로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<웃음> 지금 또망쳐야지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어 야고루지 100% 넘을거야안 어, 넘어네 나이스 오 잘하는데 자 그럼 우리 갈코키를 좀 지켜주도록 할게요 응애 응애 발사 어이고 어. 딜이 안 나와 아 진짜 내가 생각하고 이런게 아닌데 아니 우리 팀이 없어서 나 혼자 이거 포커싱 당했어 자 그냥 위협해 위협해 위협해 위협해 나 안 돼! 아하하. 이럴 순 없어! <웃음> 나하하하하하 <웃음> 그래도 레벨은 딸리지 않아요. 절대 딸리지 않고. 꼭, 음, 이 학습장치가 어,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빠질게요. 빠지겠습니다. 아, 우리 팀이 잘하는구만. <웃음> 여기서 서퍼 <서포>, 루카리오는 좋아. <웃음> 뭐야, 싫긴 했어? 와, 서포트 치고는 너무 강력한걸? 이상하다. 왜 서포트가 이렇게 세지? <웃음> 아, 너무 좋아요. 일단은.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이네요. 자 좋은 서포 루카리오였다. 아, 여러분 예, 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아왜 딜러로 경구를 들까?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유가 있었어. 그 사람은 서포터였던 거야. 서포터였던 거고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저도 서포터 루카리오를 한번 해봤어요. 나이스! 응애 나! 서포터 루카리오! 이상하다? 왜 이렇게 아프지? 어이구 이상한 골! 어주공여 자식아! <웃음> 와 대박이구만! 너무 너무 좋아! 야, 여러분 여섯 번루카리오아 좋아! 나이스! 와 뺏기는 줄 알았어! 어. 들어가버렸어? 미안해! 나 도망갈거야! 아 죽어도 될것 같아! 왜냐하면 어, 방... <웃음> 우어울티맥이겼거든나 이제 얘들아 방어해! 방어로 가야지 그렇지! 하여튼 아, 좋아요! 아 대박이야!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? 아 레벨도 높아! 14레벨이야! <웃음> 뭘넣으라고 그래? <웃음> 와 좋아요 여러분. 아대 진짜 대박인 게안 약해 하나도 안 약해. 물론 맹공 덤벨 썼을 때랑 데미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네 데미지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MVP야. <웃음> 자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속 루카리오였고요.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와 차이가 없는데? 자 MVP 나이스 자, 이번에 예능 빌드로 해본 어, 서포트 코스프레 루카리오 한번 해봤고요. 어, 여러분들께서는 따라하지 마세요. 따라하시면 어마어마한 룩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. 하하. <웃음> 자, 그럼 이번에 해본 서포트 코스프레 루카리오. 결론은 그런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번에 해본 루카리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